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에서 후라이드 킹트리플 양념치킨 치즈볼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라이드는 보니까 덩어리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커팅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촉촉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킹트리플 양념치킨은 이제 기존에 있는 양념치킨에다가 하얀색 크리미킹 소스를 촥 뿌려주고 노란색 치즈킹 소스를 촥 뿌려주면 킹트리플 양념치킨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펩시콜라와 함께 먹어볼게요 자 참 원래 살짝 이렇게 매콤했나? 약간 핫후라이드 먹는 느낌으로 되게 고소한데 그 매운맛이 입안에 싹 돌아서 되게 깔끔하다 치즈볼 응. 아, 그건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다. 아, 이게 딱 소리만 들어도 촉촉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? 그럼 이제 소스를 한번 찍어먹어볼게요 그리고 디진다 소스 나왔다! 이 검은 소스 이야... 이렇게 크니까 찍어먹기가 좋다 아, 그러니까 후참자리잖아요프라이드가 맛있으니까 프라이드를 시켜서 그냥 간장이 먹고 싶다 하실 때 간장 소스를 따로 구매해서 드셔도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코증이 살짝 올라온다 요두 개랑 찍어 먹는 것도 그냥면 괜찮네요. 저는 이 중에서 만약 베스트를 꼽으라면 간장, 마늘 간장은 듬뿍 듬뿍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와사비는 약간 간간히 포인트로 찍어 먹을 것 같아요. <웃음> 기신다이 정도만 찍으면 되겠죠? 이거 약간 디진다 핫소스는 후라이드 찍어먹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막 맛있게 맵게 먹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소스인 것 같아요 와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후참잘 먹었는데 후참잘이 가성비 좋기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후참잘 있으면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